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5개월간 5천만 원을 잃고 깡통이 돼서 주식을 접고 보름 전부터 식당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일하고 월급 260만 원 준다고 하길래 처음부터 힘든 식당 일을 선택한 거죠. 제가 일하는 가게는 삼겹살집인데 요즘 식당은 경쟁이라 사장이란 놈이 얼마나 서비스를 중요시하는지 손님이 오면 방석 갖다주고 물 컵 물티슈 갖다주면서 주문받고 고기 올려주고 난 후에 고기 올릴 시간을 기억하고 있다가 아무리 바빠도 다 잘라줘야 하고 낮엔 전골 고기도 다 잘라줘야 하고 손님 숟가락까지 놔줘야 하고 반찬도 딱 정해진 위치에 넣어야 하고 점심 저녁이면 가게가 빈자리 하나 없이 가득 찹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기서 뭐 달라 저기서 뭐 달라 다 체크해야 하고 머리가 깨집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방바닥 기름때 소주 뿌려가며 닦는데 무릎관절이 다 나갈 정도입니다. 서빙이 3명 뿐이라 사장이란 놈은 돈 아까워서 더 구하지도 않고 힘들어서 새로 사람이 와도 못 버티고 다들 그만둔답니다. 한가할 땐 야채 씻어야지. 걸레, 수건 빨게하고 정말 10시간 동안 온종일 앉아있지도 못하게 합니다. 허리랑 끊어질라 하고 다리는 알이 백기고 발바닥은 온갖 굳은 살에. 손은 맨날 고추만을 만지고. 설거지하느라 맨날 매워서 상처투성이고. 정말 힘든 가게입니다. 수입보다 병원비가 더 나갈 정도거든요. 전 처음 하는 일이라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어제가 말일이라 그동안 2주 정도 일한 돈을 통장에 입금했다 하더군요. 얼마 입금했나 확인해 봤더니 100만원 입금했더라고요제 계산 법은 110정도 받아야 맞는데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신거죠 물었더니 한달을 31일로 잡아서 260만원을 31일로 나눠서 일단 계산해서 일한 날짜만 계산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어떤 손님들이 제가 서비스를 잘 안해서 요즘 안온다대요 그게 무슨 말이나 알아야 할거 아니냐며 되묻자 전 손님한테 실수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 손님을 말해도 모를 거라면서 서운해도 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며 그렇게 말을 돌리면서 저한테 100만원 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왜 그렇죠? 그러대요? 그 순간 저 정말 자존심 상하고 화가 팍 나는데 참았습니다. 어찌나 서럽던지 절로 눈물이 쏟아지대요. 그럼 제가 일을 그만둬야겠네요 하면서 그럼 오늘까지만 일할게요 했더니 이틀만 더 나와주라대요. 그게 예의라면서요 예의 따지는 놈이 어차피 그만두면 다신 안볼 사람인데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기분 상하는 말들을 하면서 제 자존심을 그렇게 짓밟는건 예의인가요 하면서 따지려다가 꾹꾹 참았습니다 정말 서럽대요 예전에 몇십만원은 돈도 아니었는데 한참 주식으로 몇백씩 수익날 때는 물론 지난 일을 생각해서는 안되지만 절실히 느껴지대요 야돈 없는 게 이렇게 서러운 거구나. 사장이란 사람은 이혼하고 홀서빙하러 온 이혼녀랑 눈 맞아서 같이 사는데 서로의 자식을 합하면 다섯 명이나 된다대요. 완전 콩가루 같은 놈이 서로 사생활도 그렇게 물난하다네요. 제가 살면서 지금은 내 윗사람이겠지만 나중에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위치에서 서로 마주칠지는 모르는 게 인생인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납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새로 오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함부로 대한다고 주방이 뭐가 그러더군요. 그래서 며칠 일하고 돈도 못 받고 안 나온다고? 올 신랑한테 얘기했더니 한번 가서 고기 시켜놓고 진상 한번 떨어야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했습니다. 어차피 다신 안볼 사람이니까요. 정말 돈 없으니 이렇게 서럽네요. 이게 다 제가 할 줄도 모르는 주식에 손대서 있는 돈 없는 돈 빚까지 내서 다 잃어버린 죄의 대가인가 봅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고통이 따를 수도 있는데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겁이 납니다. 하지만 우울 아들을 봐서라도 참아야 한다고 매번 다짐합니다. 다음 주에 사무직 쪽으로 일자리 알아보려고 합니다. 늦게까지 아기놀이방에 맡기면 어차피 원비 더 줘야 하니 일찍 끝나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서요. 너무 속상해서 누구한테 털어놓기도 그렇고 해서 두서없이 올렸습니다. 그러니 안티는 사절해주세요. 저처럼 힘드신 분들 열심히 참고 어려운 시기를 꼭 이겨내서 나중엔 꼭 다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살겠습니다.